자, 하이구, 반갑습니다. 요번에 그런 사과에 아주 큰 변화들이 있었죠. 그거 오늘 바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말이죠. 메인캐스트 챕터 11 신규 스토리가 나왔습니다. 챕터 11쫙 한번 진행할 수가 있겠는데 또 특이점은 밑에 어려운 모드가 생겼어요. 우리 옛날에 처음 했던 에피소드 챕터 1부터 가지고쫙 있는데 요거 어려운 모드를 꽤 나갈 수가 있다. 그래 처음 보니까 뭐그 옛날 에피소드 2가 곤장 전투를 한 18만 정도 이런 정도. 그래서 한번 쫙깨 나가면서 이런 퍼스트 클리어부터 해가지고 보상 한번 쫙 받아가면 좋겠습니다. 자, 그 메인 스토리 어려운 모드의 또 다른 의미가 또 어떤 게 있냐면 우리 게임 배틀을 한번 가봅시다. 토벌전이 이번에 한번 리뉴얼이 됐어요. 이게 이제 어려운 대로 갈수록 더 좋은 보상을 받게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어려운 모드를 가고 싶단 말이야. 근데 어려운 모드 가려면 메인 캐스트 어려움 1챕터 에피소드 7 클리어 이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더 어려운 곳에 가려면 메인 캐스트 어려운 모드를 깨 나가야 한다. 이런 의미가 또 있겠죠. 자. 그리고 또 우리가 다시 토벌전을 또 열심히 돌아야 될 이유가 생겨버렸죠. 더 강한 방어구들을 이제 획득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자 제가 쓰고 있었던 이런 SSR 플러스 등급 90렙까지 계속 쓰고 있었는데, 아어 여기 1적혀 있어요, 그래1 이게 1티어라는 겁니다. 어 근데 1티어가 더 좋은 게 아니라 4티어가 제일 좋은 겁니다. 1, 2, 3, 4 이렇게 4티어. 심지어 SSR SSR 플러스 1티어보다 SR2티어가 더 좋다고 하니 아, 잠깐만 이건 내가 지금 웃을 대목이 아닌가? 어? 어, 뭐, 어떻게, 뭐, 좋게 생각하면, 뭐, 20톱을 좀 빡세 해가지고, 제가 좀 전투력이 살짝 멈춰있는 그런 느낌이 있는데, 더 찢고 올라갈 수 있겠다. 요런 느낌 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걸 한눈에 보기 좋게 표로 정리를 해보자면, 요런 느낌이 되는 것입니다. 1티어 SR부터 SR 플러스 SSR, 그리고 SSR 플러스까지, 요게 이제 1티어가 되겠고요그 다음에 2티어로 올라가서, 2티어 SR, 2티어 SR 플러스, 2티어 SSR 가는데, 1티어 SSR 플러스보다, 2티어에 있는 SR이 더 능력치가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3티어 가고 4티어 가고 이렇게 돼요 제일 좋은 거는 4티어의 SSR 등급이 가장 좋은 등급이다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새로 나온 터벌전을더 높은 단계로 올라가서 이제 파밍을 시작해야 되겠다 이 말씀이죠 자 그리고 그 장비에 한계 돌파라는 개념이 아예 사라지고 그냥 레벨업만 존재합니다 그 방어구의 레벨은 지금 표처럼 최대 레벨이 정해져 있게 됩니다 2에서 4티어 SSR은 90렙까지 올릴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다음 마도구만입니다 마도구 같은 경우도 티어가 이제 하나 더 나오게 됐어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SSR 마도구는 3티어로 배정이 되었고요 이거보다한 어, 단계 높은 4티어 마도구가 이제 나왔다고 하니 그것도 파밍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마도구도 이제 레벨업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자, 우리 아까 아까 장비에서 장비 한계돌파가 없어졌다고 했습니다. 그죠? 한계돌파가 없어졌다? 그럼 이 공명석 기하를 어떠다 써냐? 이렇게 되는데 이 공명석이 바로 마도구 레벨업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이 방어구 이제 방어구를 또 새로 파밍해서 새로 하려면, 어, 요런 걱정이 또 있으신 분들이 있을 거야. 옵션을 완전 환상으로 맞춰 놓으신 분들. 저는 지금 옵션이 그렇게 좋은 편은 아니지만 옵션을 막 대화를 많이 들여서 좋은 옵션을 만들어 놓으신 분들은 옵션 개성 시스템이 추가가 됐다고 합니다 자요 표를 한번 보자고요 옵션 개승 장비의 조건을 보면은 다섯 개 옵션을 보유한 장비 뭐 다섯 개 당연히 뚫어 놨겠죠 우리 옵션도잘 뽑으신 분들일 테니까 그 다음에 같은 재질의 장비 판금이면 판금끼리 당연하겠죠 자, 그 다음에 옵션 개승 장비보다 티어가 낮거나 같은 티어지만 등급이 같거나 더 낮은 장비 자 무슨 말이냐면 어, 뭐더 좋은 장비를 얻었을 거잖아요 그죠? 우리 사티어 막 sr이다 그러면 그거보다 낮은 애일 때 낮은 애를 옵션 계승으로 올릴 수 있다 이겁니다 혹은 같은 티어거나 같은 티어가 낮은 거를 계승시키는 거니까 자 그다음 마도구도 옵션 계승을 할 수가 있게 되겠는데 마도구의 조건은 이렇습니다 티어가 같은 애가 들어가진 않는다 이렇게 이해하면 될것 같아요 한줄 정리하면 그러니까 티어가 낮은 우리가 기존 기존 쓰고 있던 게 티어가 낮은데 그거보다 하나 높은 걸 얻었다 그러면 계승할 수가 있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같은 티어끼리 계. 은안 된다. 자 그다음 이거는 정말 큰 변화라고 생각하는데, 아 어, 우리 보통 왕국 퀘스트 하느라 이제 좀 켜놓고 핸드폰 하나 충전 기 꽂아놓고 돌리고 이랬는데 이제 좀 그럴 필요가 없어졌다 이런 부분입니다. 왕국 퀘스트가 지금 세계 퀘스트 진행 중인 거 보입니까? 아 어, 요거 지금 저는 이제 자사 지금 돌려놓은 거는 습관적으로 도, 돌려놓은 거고 자사를 안 돌려놔도 저절로 지금 이 퀘스트는 돌아가고 있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왕국 퀘스트 들어가면 진행 중, 진행 중, 진행 중. 방치형으로 변했다. 제가 어제 좀 돌려놓고 잤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금 골드 같은 경우 지금 남은 시간 14시간, 경험치 지금 23시간 동안 지 알아서 돌아간다. 얘들 봐봐. 열심히 일하고 있잖아요. <웃음> 이거참 잘한 패치인게 이렇게 돌려놓으면 이제 막 이거 도느라 시간 뺏겼던 거를 그럴 필요 없이 바로 내가 원하는 컨텐츠를 즐기면 되잖아 저희들은 방치 보내놓고 굉장히 바람직한 업데이트다 이렇게 보이겠고요 자 그래서 장비 개선 기념 특별 출석 이벤트가 또 하고 있는데 이거는 우리가 좀 챙겨받아야 되는 부분입니다 어떻게 보여주세요 7일간 진행이 되고 있고요 7일하면 2티어 SR 방어구 상자부터 해가지고 7일차에는 2티어 SR 플러스 방어구 상자를 받게 됩니다. 그것들 키우는 재화들 재련석부터 공명석 받아 나갈 수가 있게 되겠고요. <웃음> 자, 다음으로 이번에 이제 새로운 탈 것이 나왔습니다. 탄당 <웃음> 탄당자석인데 이게 말보다 혹시 간지나더라고요 달리는데 막 물취하면서 막 이렇게 달리던데 하나쯤 다가져야 되지 않나 이럴 정도로 간지가 났습니다 시즌패스 12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이번에 새로 나온 시즌패스 12 요거 제일 마지막 부분에 스페셜에서 탄당을 받을 수가 있겠습니다 요건 제가 바로 구매를 좀 해두도록 하겠습니다 자 가볍게 결제 한번 들어가면서 보자고 일단 가볍게 천개한번 받아주고요. 그리고 뭐 가볍게 또뭐 우리 기존 플레이 하듯이 저기 하면 탄당 한번 타고 다녀보자고요. 자, 이렇게 이번에 변화한 것들 빠르게 한번 훑어봤는데 아무쪼록 성장해나가는 그 맛을 더 느끼시면 좋겠습니다. 좋은 날 되세요. 고맙습니다. 구! 화이!